사랑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이 위해 근심할 건무이냐 삼수관에도 솔로몬의 이븐옷도 이건 만 못하였네 아궁소 깊이 지않으 너희들. 먹고, 마시며, 무슨 옷을 입고,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. 이는이 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, 너희 하늘 아버시 희생 거다신다.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이구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이 지니 내이 옆녀하지 말라 오늘. 고...